1시 50분 비행기를 탔었는데 일본을 지나 큐릴열도까지 3시간 반 3시간 정도 비행하다가 거의 뭐 큐릴열도 지나면은 미국 땅인 알래스카가 가워지는데 어 거기서 비행기가 라디오 고장이라 하는데 장비 문제가 생겨서 해양을 했습니다 음, 저녁 8시, 어, 한 40분경에 다시 인천까지 해양해가지고, 어, 거의 뭐, 앙복으로 따지면 7시간 정도 걸려가, 렸는데 음. 그래도 이제, 어, 하얏트 호텔 이렇게, 음, 예약을 해줘서, 어, 푹 자고, 아침 조식까지 예? 음, 먹고, 어, 오늘은 여유있게, 아, 피로, 덕분에 피로는 좀 풀렸네요. 음, 일정 하루는 완전히 까먹었지만, 음, 6시간 남짓, 뭐, 비행기, 요즘, 요즘 뭐, 시도하는 뭐, 비행기 타기, 비캉스, 호캉스까지 어, 같이, 같이 이렇게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예. 아, 비즈니스 쪽에는 지금 코로나지만은 뷔페식은 제공 안 하고 간단한 샐러드와 커피 음료 어, 그리고 뭐 컵라면 같은 거, 음, 그다음에 주먹밥 같은 거 제공돼서. 어, 아주 편리하게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요. in Seattle, Tacoma. Captain Burton Powers is in command of your flight today. My name is Alan Coop, your purser on board. Catherine is your service leader in the main cabin. We are staff of nine Seattle-based flight attendants. As t i May, flying time from takeoff to touchdown, nine hours and 10 minutes.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video screens as we acquaint you with safety features on board. Once the video has ended, if you have questions concerning safety features, contact your cabin crew at that 베스트 웨스트는 옆에 보이고, 파라다이스 이골녀. 아, 어린이 전용 풀도 있고 휴살장도 있고, 이야, 이좀 가족들과 함께 많이 놀겠네, 요니이런데 그러니까. 속광사 한다는 거네. 이거 시원하네. 아, 이거 없으면 그래. 내가 추가시키려고. 음. 음. 음. 고등어, 안 누르볼게. 굽는 방법. 그게. 팬을달궈야되더라고연어월 아, 스테이크 달, 10월 달, 10월 달, 10월 달, 10월 달, 스테이크 10월 달, 10월 달, 서0월 달, 10월 달, 10월 달, 10월 달, 1 0 거기 뭐야 대한민국 한박퀴 도는 뭐? 어? 비행기 <웃음> 비행기 알아, 뭐 하나 뭐 비캉스다니고 비행기 식 먹어 그렇게도 타는데 기내식 먹고 우리 <웃음> 도 기내식 먹었다니까. 차라리 알래스카 갔으면 좋았을 거야. 알 알래스카가 좋지 완전 이제 겨울 눈 눈도 왔었고 눈도 스카 다른 분위기 잠깐 스쳐도 아, 좋다고. 음. 그러면 거서는 하루 뭐 하루에 뭐이틀이 얼마든지 쉬어도 좋지. 아 물론 이제 스케줄이 이제 틀어지지만 그래서 시애틀까지는 밴쿠버, 시애틀, LA 인데까지 가깝지가 다가거든. 비기도 많이 오고.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건 뭐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이것도 그 샐러드 소스 할때이거도 이걸. 그래서, 아, 그 영향도 좋고, 뭐, 고 m oh, o I always really think it's the b e t place o m e from, I w a o e f o